탄생 제 1장 알렉산더 시대로부터 309년이 되던 해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누구나 자기가 소속된 마을에 가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다 자기 조상의 마을에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동굴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리아가 출산 시기가 임박해서 마을까지 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는 이 동굴로 들어가요 라고 말했다. 해가 막질 무렵이었다. 산파를 데려오려고 길을 재촉하던 요셉이 예루살렘 출신인 히브리인 노파를 만나 이리 좀 오시지요 저 동굴에 들어가면 막 출산하려는 여인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노파와 요셉은 해가 진 뒤에 동굴에 도착했다. 그런데 동굴 안은 등불과 촛불들보다 더 찬란한 광채, 해 자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기는 포대기에 쌓인 채 어머니 마리아의 젖을 빨고 있었다. 그 광채를 본두 사람은 놀랐고 노파가 마리아에게 당신이 이 아기의 엄마인가요? 라고 물었다. 마리아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여자들과 매우 다릅니다. 라고 노파가 말하자 마리아가 내 아기와 같은 아기가 세상에는 없으니까 그 아기의 엄마와 같은 엄마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했다. 노파가 마님 저는 영원한 보답을 받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마리아가 당신 두 손을 아기 위에 놓으세요. 라고 말했다. 노파가 시키는 대로 하자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리고 떠나갈 때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저는 이 아기를 위해 봉사하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후 목동들이 와서 모닥불을 피우고 몹시 기뻐했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목동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동굴은 그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천사들과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성전과도 같았다. 히브리인 노파는 이 모든 기적을 보고 나서 역시 주 하나님을 찬양했다. 노파가 아기 예수의 음경끝을 기름단지에 넣어 보존하다. 제 2장 태어난 지 8일이 지났을 때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노파가 아기의 음경끝을 감송향 기름단지에 넣어 보존했다. 그리고 약을 파는 자기 아들에게 300량을 준다고 해도 이 기름단지는 절대로 팔지 마라 하고 지시했다. 그런데 죄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 기름단지를 손에 넣은 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발에 그 기름을 바르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었던 것이다. 열흘이 지난 뒤 그들이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고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 아기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물을 바쳤다. 마리아가 아기를 품에 안고 올때그 아기가 빛기둥처럼 빛나는 것을 본시무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에 가득 찼다. 그리고 천사들이 왕의 근위병처럼 아기를 둘러싸고 경배했다. 마리아에게 다가선 시무온이두 팔을 뻗어 주님 이제 당신 말씀에 따라 당신의 하인인 이 몸이 평온하게 떠날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한 당신의 자비, 즉 모든 백성의 빛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제가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에게 말했다. 그 자리에 있던 예언자 안나도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의 행복을 축하했다. 마리아가 준 아기의 포대기가 기적을 일으킨다. 제 3장 헤로당 시절의 유대의 베들레헴 마을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 동방 박사들이 조로아스터의 예언에 따라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성물로 바치고 아기를 경배했다. 그러자 마리아가 아기를 쌌던 포대기 가운데 하나를 축복 대신에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가장 고귀한 선물을 받은 것이다. 동쪽에 나타났던 바로 그 별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길을 다시금 인도해 주었다 왕과 왕자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왕복 여행은 어떠했는지 길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지 질문했다 그들은 마리아가 준 포대기를 꺼내어 보이고는 축제를 벌였다 그리고 그 나라의 관습에 따라 모닥불을 피우고 포대기를 숭배했다 그들이 포대기를 불 속에 던지자 불이 그것을 받아서 보존했다. 그들이 불을 끄고 포대기를 꺼내니 포대기는 불에 전혀 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들이 비에 키스하고 머리와 눈에 대고는 이것은 의심할 바 없는 진리다. 불에도 타지 않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면서 포대기를 보물창고에 넣어 보존했다. 아기 예수 앞에서 이집트의 우상들이 쓰러지는 소동이 벌어진다. 제4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이 사제들을 모아놓고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말하라고 지시했다. 베들레헴이라는 대답을 들은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품었다. 그러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일어나시오. 닭이 회를 치자마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시오라고 말했다. 요셉이 일어났다. 그리고 여행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고 있는데 날이 밝았다. 여행 도중에 안장의 끈이 끊어졌다. 커다란 도시에 가까이 접근했는데 그 도시에는 이집트의 다른 우상들과 신들로부터 재물을 받고 지배하는 우상이 있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사제는 사탄이 우상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말을 이집트와 다른 나라의 백성들에게 전달했다. 이 사제에게 세 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은 수많은 악마들에게 신들려 있었고 이상한 일들에 관해 많이 이야기하고 악마에게 이끌려 옷을 찢고 발가벗은 채 밖으로 뛰어나갔고 구경꾼에게 마구 돌을 던졌다. 그 우상 근처에 있는 여관에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렀는데 그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크게 놀랐다. 그래서 관리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사제들이 그 우상 앞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토록 놀라고 무서워하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왜온 나라가 경악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우상이 미지의 신, 즉 참된 하나님이 여기 왔기 때문이요. 그분 이외에는 아무런 신도 없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참된 경배를 받아 마땅하오 그의 명성 때문에 이 나라가 부들부들 떨고 그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서 소동을 벌이는 것이며 우리들도 그의 엄청난 힘 때문에 공포에 질려있소 라고 대답했다 말을 마치자 우상이 쓰러졌고 그 바람에 이집트의 모든 주민들이 주랭낭을 쳤다 그러나 악마들에게 사로잡힌 사제의 아들은 여관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던 요셉과 마리아를 보았다 마리아가 포대기를 빨아서 막대기에 걸어 말리고 있을 때 신들린 소년이 포대기 하나를 집어서 머리 위에 얹었다. 그러자 소년의 입에서 악마들이 차례로 나와 까마귀와 뱀이 되어 날아갔다. 그 순간 소년은 주 그리스도의 힘으로 치유되었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과거의 정상상태로 돌아간 아들을 본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치유가 되었느냐 하고 물었다. 아들이 악마들에게 사로잡혀서 제가 여관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아름다운 여인이 산의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지요. 여인은 그 아이의 포대기를 막 빨아서 널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집어서 머리에 얹었더니 즉시 악마들이 저를 떠나서 달아났어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쁨에 넘쳐서 아들아 그 아이가 어쩌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가 오자 우상이 부서지고 모든 신들이 더큰 힘에 의해서 쓰러지고 파괴되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아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였다고 한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수는 강도들이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제 8장 그들은 사막지방에 들어섰는데 강도들이 날뛴다는 말을 듣고 밤에 통과하기로 작정했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 길가에서 두 명의 강도와 무수한 부하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두 명의 강도는 티투스와 두마쿠스인데 티투스가 부하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저 사람들을 조용히 보내자 라고 말했다. 두마쿠스가 거절하자 티투스가 은하 40냥과 내 허리띠를 주겠어 라고 말하고는 입막음으로 허리띠를 풀어주었다. 그 강도의 친절을 본 마리아가 주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 오른쪽에 받아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 예수가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어머니 30년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테고 또한 티투스를 내 오른쪽에 도마쿠스를내 왼쪽에 매달 것입니다. 그때 티투스가 나보다 먼저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마리아가 아들아 넌 절대 그런 운명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후 그들이 여러 우상들이 있는 도시로 갔는데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그 도시가 모래 벌판으로 변해버렸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있는 막달라로 갔는데 거기서 주 예수가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했고 마리아가 그의 겉옷을 빨았다. 그리고 주 예수의 땀방울이 떨어진 자리에서 발삼나무 한 구루가 솟았다. 그 다음에 이집트의멤피스로 가서 파라오 왕을 보았고 거기서 3년을 지냈다. 주 예수는 어린 시절에 관한 복음이나 완성이 복음에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을 이집트에서 일으켰다. 이집트에서 3년을 지낸 뒤에 유대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요셉은 그 땅에 들어가기를 꺼렸다. 헤롯이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대신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은 것이다. 유대에 갔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 나사렛으로 가서 거주하시오 라고 말했다. 모든 나라의 주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많은 나라를 두루 돌아다녀야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병든 아이들이 예수가 목욕한 물로 치유된다. 제9장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자 급성 전염병에 걸려서 심하게 고생하는 아이들의 비참한 모습이 보였고 어린이 대부분이 죽었다.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들을 둔 여자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물로 씻는 것을 보고 찾아왔다 그리고 마리아 무서운 고통으로 신음하는제 아들을 굽어 살펴주세요 라고 말했다 마리아가 제 아들의 몸을 씻은 이 물을 조금 가져가서 당신의 아들에게 뿌려보세요 라고 대꾸했다 여자가 시킨 대로 하자 그 아들이 잠이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아들이 잠에서 깨었는데 완전히 치유되었다. 여자가 기쁨에 넘쳐서 마리아에게 다시 왔을 때 마리아는 당신 아들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 여자의 이웃에 다른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아들도 역시 같은 병에 걸려 눈이 거의 감겨 있어서 어머니가 밤낮으로 비탄에 잠겨 있었다. 치유된 아들의 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가보라고 권유했다. 그 여자가 물을 얻어다가 아들을 씻기자 아들의 눈이 즉시 예전의 정상상태로 회복되었다. 여자가 아들을 데리고 마리아에게로 다시 찾아가자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예수가 진흙 짐승들을 걸어가게 하고 진흙 새를 날아가게 한다. 제 15장 예수가 7살이 되었을 때 다른 동갑내기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진흙으로 당나귀, 황소, 새 그리고 다른 형태의 짐승들을 만들며 놀았는데 각자 자기가 만든 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아이보다 더잘 만들려고 애썼다. 주 예수가 다른 아이들에게 내가 만든 이 짐승들을 걸어가라고 명령하겠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진흙 짐승들이 즉시 움직였고 예수가 돌아오라고 명령하자 돌아왔다. 그는 또한 진흙으로 새들을 만들어 날아가라고 하자 그 새들이 날아갔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명령하면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새들에게 고기와 마실 것을 주었고 새들이 그것을 먹고 마셨다. 드디어 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각각 부모들에게 그 일을 얘기했다. 부모들은 얘들아 앞으로 그 아이와 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아이는 마술사니까 절대로 같이 놀아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 어느 날주 예수가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뛰어다니다가 살렘 이라는 사람의 염색 가게를 지나치게 되었다 가게 안에는 주민들이 여러가지 색으로 염색해 달라고 맡겨 놓은 옷들이 많았다 주 예수가 안으로 들어가서 옷들을 집어 한꺼번에 염색 가마에 쳐 넣었다 집에 돌아온 살렘이 옷들이 망가진 것을 보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주 예수를 야단쳤다 오 마리아의 아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너는 나와 내 이웃들을 해쳤어. 그들이 각자 다른 색으로 염색해 주기를 원했는데 내가 모조리 망쳐버렸구나. 주 예수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옷마다 다른 색으로 염색이 되게 해주겠어요 라고 말했다. 이어서 예수가 옷을 하나씩 가마에서 꺼내자 주인이 원하는 색깔로 각각 염색이 되어 있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가 목수 요셉을 기적으로 돕는다. 제 16장 요셉은 대문, 우유통, 채, 상자 등에 주문을 받으러 시내로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예수를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 요셉은 자주 주문을 받은 물건들을 더 길게 또는 짧게 더 넓게 또는 좁게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예수가 물건을 향해서 팔을 뻗었다. 그러면 요셉이 만들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물건으로 변했다. 목수 일에 그리 솜씨가 좋지 않았던 요셉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물건을 완성시킬 필요가 없었다. 하루는 예루살렘의 왕이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주로 앉는 장소에 딱 들어맞는 옥좌를 만들어라 하고 지시했다. 요셉이 그 말에 복종하여 일을 시작했는데 왕궁에서 2년을 일하여 겨우 끝냈다. 그런데 옥좌를 그 장소에 맞춰보니 양쪽 다두 뼘씩 모자랐다 왕이 보고는 몹시 화를 냈다 겁에 질린 요셉이 저녁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어 누워버렸다 주 예수가 요셉에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물었다 요셉은 2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다 예수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각각 옥자의 한쪽을 붙잡아서 꼭 들어맞게 만들면 돼요 라고 말했다 둘이 옥자를 잡고 힘껏 당기자 옥자가 그 자리에 딱 들어맞게 변했다 옆에서 그기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옥좌는 솔로몬 시대에 있던 나무, 즉 여러 가지 형태로 장식된 나무와 똑같은 것으로 만든 것이었다. 예수가 아이들을 어린 염소로 만든다. 제 17장 어느 날 예수가 길에 나가서 다른 소년들과 어울려 놀았다. 소년들은 예수를 술래로 삼고 자기들은 숨었다. 주 예수가 어느 집 대문에 가서 여자들에게 소년들이 모두 어디로 갔지요? 라고 물었다. 거기 아무도 없다는 대답을 들은 예수가 저기 가마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라고 물었다. 여자들이 세살짜리 염소들이지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가 염소들아 너희들의 목자인 내 앞으로 나오너라 고 고함쳤다. 고 즉시 소년들이 염소를 변해서 나와 예수 주위를 뛰어다녔다. 그 모습을 본 여자들이 까무러치게 놀라며 몸을 떨었다. 그리고 즉시 예수를 경배하고 간청하면서 오 우리 주 예수여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이하녀들은 주인인 당신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의심치 않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주 예수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디오피아 사람들과 같다 라고 말했고 여자들은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이제 당신의 자비를 간청하니 소년들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가 얘들아 이제 같이 가서 놀자 라고 말하자 그 여자들 앞에서 염소들이 즉시 소년들로 변했다. 예수가 아이들의 왕이 되고 독사를 죽인다. 제 18장 아달벌에 예수가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는 마치 왕처럼 각각 서열을 매겨주었다. 아이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그 위에 예수를 안게 한뒤 꽃으로 만든 왕관을 씌워주고 왕의 호위병처럼 그의 좌우에 늘어섰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는 편안하게 여행하려면 이리 와서 왕께 경배하시오 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들것에 소년을 씻고 다가왔다. 뗄나무를 구하려고 친구들과 그 소년이 산에 갔는데 자곳의 둥지를 발견하고 새알을 꺼내려고 손을 넣었다가 독사에게 물렸다. 소년이 살려달라고 고함쳐서 친구들이 달려가 보니 이미 죽은 사람과 같이 보였다. 얼마 후 사람들이 달려와서 시내로 데려온 것이다. 예수가 왕처럼 앉아있고 다른 소년들이 장관들처럼 늘어선 장소에 이르자 소년들이 뱀에 물린 아이와 그 이웃 사람들에게 이리 와서 우리 왕에게 절을 하시오 라고 말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거절하자 소년들이 강제로 끌어왔다. 예수가 왜저 소년을 데려온 거요 라고 물었다. 뱀에 물려서 그렇다는 대답을 들은 예수가 가서 뱀을 죽이자 라고 소년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물린 소년의 부모는 아들이 죽기 직전 이니까 산으로 갈수 없다고 했다 소년들이 가서 뱀을 죽이자고 한 왕의 말씀 못 들었소 왕의 명령에 거역하겠단 거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소년들이 들 것을 끌고 다시 산으로 갔다 새 둥지 아래에 이르자 예수가 이것이 바로 그 뱀이 숨어있던 둥지냐? 하고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다 주 예수가 뱀을 소리쳐 부르자 즉시 뱀이 나와서 엎드렸다 예수가 내가 저 소년의 몸에 집어넣은 독을 모두 빨아내라 하고 뱀에게 명령했다 그래서 뱀이 기어가 소년의 몸에서 독을 모조리 빨아냈다 예수가 뱀을 저주하자 뱀은 몸이 터져서 죽어버렸다 예수는 손으로 소년을 만져서 원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다 소년이 울음을 터뜨리자 예수가 오늘부터 너는 내 제자가 될 테니까 더 이상 울지 마라 하고 말했다 이 소년이 복음서에 나오는 가나안 출신의 시몬이다 예수가 여러가지 기적을 일으킨다. 제 19장 하루는 요셉이 자기 아들 야고보를 땔감을 구하러 보냈는데 예수도 같이 갔다. 야고보가 땔감을 구하는 도중에 독사에게 물려 울고 불고 난리를 쳤다. 예수가 다가와서 뱀에게 물린 상처 위로 입김을 불었더니 상처가 즉시 치유되었다. 하루는 평평한 지붕 위에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한 아이가 아래로 떨어져서 죽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달아나고 예수 혼자 거기 남았다. 죽은 아이의 친척들이 달려와서 내가 우리 아들을 밀어서 떠나고 떨어뜨렸어 하고 뒤집어 씌었다 예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그들이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바로 이 아이가 죽였단 말이요 라고 외쳤다 예수가 터무니없는 살인죄로 나를 물지 마시오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차라리 아래로 떨어진 소년에게 가서 물으면 진실이 드러날 거요 라고 응수했다 주 예수가 아래로 내려간 뒤 죽은 아이 머리맡에 서서 제이 누누스야 제이 누누스야 누가 널 지붕에서 떨어지게 했니 하고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죽은 소년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아이가 했어 라고 대답했다 주 예수가 주위 사람들에게 그 소년의 말을 잘 들어두라고 말하자 모든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루는 마리아가 주 예수에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라고 지시했다 그가 물을 길러 가서 물동이를 채우자 물동이가 깨졌다 그러나 그는 외투를 벗어서 펴고 거기에 물을 담아서 가지고 왔다 그 기적을 보고 마리아가 놀랐다 그리고 그 일뿐 아니라 자기가 본 모든 다른 일들도 잘 기억해 두었다. 어느 날 예수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강가에서 놀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도랑을 파고 물을 빼어 물고기들이 노는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진흙으로 참새 12마리를 만들어서 웅덩이 사방에 각각 3마리씩 배치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유대인인 한인이의 아들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안식일에 진흙으로 형상 있는 물건 따위를 만들다니 라고 말하고는 달려가서 그물 웅덩이를 뭉개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가 진흙으로 만든 참새들 위로 손뼉을 치자 새들이 짹짹거리면서 날아갔다 드디어 한인이의 아들이 예수의 물고기 웅덩이를 뭉개려고 왔을 때 물이 모두 없어졌고 예수가 이 물이 없어진 그 방식대로 내 목숨도 사라질 거야 라고 말했다 그 소년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어린 예수가 스승 자케우스를 가르친다 제20장 예루살렘에 자케우스라는 선생이 살았다 그가 요셉에게 예수를 우리 학교에 보내서 철자법을 배우게 하시오라고 권했다 요셉이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 마리아가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부모가 예수를 그 선생에게 데리고 갔다 예수를 보자마자 선생이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를 적었다 그리고 알레프라고 발음하라고 지시하자 예수가 알레프라고 발음했다 선생이 다음 알파벳인 베트를 발음 하라고 지시했다 그때 주 예수가 먼저 알레프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베트라고 발음을 하겠어요 라고 말했다 선생이 때리려고 위협하자 주 예수가 알레프와 베트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직선인 알파벳과 장방형인 것 이중 형태인 것 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한 알파벳이 왜 다른 것보다 먼저 오는지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예수가 선생에게 말해주고 선생이 들어본 적도 없고 책에서 읽은 적도 없는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게다가 주 예수가 선생에게 제 발음을 똑똑히 잘 들으세요 라고 말하고는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레트 등에서 부터 알파벳의 끝까지 분명하게 발음했다. 드디어 선생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 아이는 노아보다 먼저 태어난 것이 분명해 라고 말했다. 그리고 요셉에게 나더러 가르치라고 데려온 이 아이는 선생보다 더 박식하오 라고 말했다 마리아에게는 당신 아들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소 라고 말했다 부모가 예수를 한층 학식이 많은 다른 선생에게 데리고 갔다 선생이 알레프와 베트의 발음을 해보라고 지시했다 예수가 먼저 알레프의 의미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선생이 때리려고 손을 쳐들자 그 손이 즉시 말라 비틀어지고 그는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에게 그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나 죽어버리니까 앞으로는 절대 밖에 못나가게 합시다. 라고 말했다. 예수가 성전에 박사들과 율법, 천문학, 물리학, 형이상학에 관해 논쟁한다. 제21장 그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모가 예루살렘의 축제에 데리고 갔는데 축제가 끝나자 그들은 돌아왔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남아서 박사들, 장로들, 학자들에게 여러가지 유식한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그가 메시아는 누구의 아들이지요? 라고 물었고 그들이 다윗의 아들이지? 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다윗이 주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가지고 내 발판으로 만들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했다. 말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원로 라삐가 책들을 읽었 는가 라고 물었다 예수가 책들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든 내용도 다 파악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율법에 관한 책들 개명과 세부지침들 예언자들의 책에 포함된 신비들 그리고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던 일들에 관해서 설명해 주었다 그 라삐가 난 이렇게 엄청난 지식을 들어본 적도 없소 여러분은 저 소년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으로 보이시오 라고 말했다 거기에 참석한 천문학자가 예수에게 천문학을 공부했는지 물어보았다 예수가 천구와 천체들의 수효,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의 모습, 전진과 후퇴운동, 크기와 여러가지 징후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에 관해서 설명했다 거기에는 물리학과 자연철학의 조예가 깊은 철학자가 있었는데 예수에게 물리학을 공부했는지 물었다 그가 대답하여 물리학과 형이상학에 관해서 설명해 주었다 동시에 자연의 힘, 그 위와 아래에 있는 것들도 설명해 주었다. 또한 육체의 힘, 그 체액들과 효과, 사지의 수효, 뼈, 혈관, 동맥들, 신경들, 뜨겁고 건조하고 차고 습기찬 육체의 상태, 그 경향, 영혼이 육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육체의 여러가지 감각들과 기능, 말의 기능, 분노, 욕망, 끝으로 합성과 분해 그리고 어떠한 생명체도 이해할 수 없었던 다른 것들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철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를 경배하고 오주 예수여 지금부터 저는 당신의 제자이자 하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 토의를 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서 3일간을 헤매던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섰다 그리고 아들아 우리에게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얼마나 애타게 찾아다녔는지 아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왜 저를 찾아다녔어요 제가 저의 아버지 집에서 마땅히 일해야 되는 걸 몰랐나요? 라고 대꾸했다 그러나 부모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각사들이 마리아에게 그가 아들이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을 듣자 이런 아들을 낳았으니 마리아는 얼마나 행복하겠소 라고 말했다. 이윽고 그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모든 일에 순종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자기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 예수는 키가 커지고 지혜가 더욱 풍부해졌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가 기적들을 감추고 율법을 공부하고 세례를 받는다. 제 22장 그때부터 예수가 자신의 기적들과 은밀한 일들을 감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율법 공부에 몰두했다. 드디어 서른 살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공개적으로 요단강으로 인도 하고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하늘로부터 내려보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가장 극진하게 경배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생명과 존재를 주었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가졌고 우리를 영원한 자비로 껴안기 위해서 또한 그의 풍성하고 반대하고 부상인 은혜와 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분에게 영광과 찬양, 권세와 통치가 지금부터 그리고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 우리가 원본에서 발견한 바 그대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린 시절의 복음 전체를 여기서 끝마친다.